이티 j 의 관심 분야를 찾아서 물어보고 이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공유 받으면 호감 시그널입니다. 만약 질문 1마디 했는데 세줄 이상 답변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호감 시그널입니다. 예를 들어 카드에 관심 많은 이티 j 에게 최초 신용카드 추천을 요청하면 이티 j 는 신규 혜택이 풍부하고 카드 혜택이 다양한 카드를 찾아서 공유해 줄 것입니다.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이티 j 가 공유해 준 상세 정보를 이행한 걸 인증한다면 이티즈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특급 정보들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서서히 내접 친미감을 쌓고 본격적으로 뚝따이 9와 3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도시 청해 주시 야사스제이유해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멤버 에그 하시마 본인 중유로그 a la s, s yeah, m Total negative benefit you'll n o w you'll s u e it's u u b n e r a Uchuk s a n dan k r d l u l click hageed haju seya.